밥은 끊을 수 있는데 술을 끊기가 너무 힘들어요. 알코올 자체로는 지방으로 변환되지 않습니다. 알코올을 섭취하면서 식욕이 늘어나고 식사량이 많아지면서 살이 찌게 됩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게 되면 알코올은 간을 통해 해독되기 때문에 간의 또 다른 역할인 지방 분해력이 떨어지면서 내장 지방이 간접적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체지방 위주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금주는 필수입니다. 백초한초방 다이어트를 왜 해야 될까? 단순히 날씬해지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몸의 과도한 체지방으로 인해 혈관의 노폐물이 쌓이게 되면 혈관 탄성이 떨어지면서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성인병의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중등도 이상 비만의 경우 다이어트를 하는 것만으로도 신체 대부분의 기능이 개선되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한다면 다른 걸 제쳐두고 다이어트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백초한 방.